궁금했다고 고는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패션을 좋아했다 어느 날 고는 집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세계 3대 애니멀 패션스쿨을 가다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중 고는 영국의 패션스쿨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런던으로 떠나게 된다 고는 뛰어난 재능 덕에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입학을 했고 무려 전액 장학금까지 받은 아주 대단한 고란이다. 아 참고로 고는 패션 디자인 학과가 아니고 패션 스타일링 학과로 진학한 것이다. 그렇게 고는 대학 4년을 올 A로 졸업한 뒤 영국 왕실에 취직했다. 그의 직업은 왕실 로얄 패밀리의 전담 스타일리스트가 되었다. 고는 하루하루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옷을 픽업하고 반납하고 열심히 일만을 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고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갔다. 그러던 2020년 어느 날 고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왕실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어? 그렇게 고는 모든 열정의 고향이었던 영국을 떠나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고는 모든 러브콜을 뿌리치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패션 스타일링과 패션 정보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고는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한날 누군가가 고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짜고짜고에게 자기와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라니이다. 라니는 패션 유튜버를 꿈꾸는 휴먼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여 소문을 듣고 고를 찾아온 것이다. 물론 고는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거절하였다. 하지만 라니는 자기가 영국의 왕실만큼이나 성공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여 고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채널이 고라니 스타일이다. 구독 고, 구독 고, 좋아요 고, 좋아요 고, 구독 고, 구독좋아요 고, 구독좋아요 고, 구독좋아요구독좋아요 구독호, 구독구좋아요 고, 구독호, 고, 독구독구독구독아요 고, 구독구독 구독호, 고, 구독호, 구독구독구독구구독구독구독구독